네. 어, 한 루비가 오케이를 넣는 건데, 자, 이게 왜 가짜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죠. 전형적인 가짜의 기본. 저 정도면 엄청난 양인데, 네. 형광의 색깔은 좋지만, 왜 가짜냐면, 이걸 네. 보면알 수가 있죠. 이갑지를요거 볼게요. 이렇게 자요렇게 구멍이 나 있죠. 기포가 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네, 규소가 갑자 인조일 때 이렇게 기포가 있잖아요. 네. <웃음>